알레르기성 자반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증상 부위로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자반증 증상이 심해질 때 발생하는 가벼운 가려움부터 잠자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가려움까지 환자분들마다 가려움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자반증 환자분들께서 가려움 증상이 있으실 때 참고가 되실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가려운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그 부위를 차갑게 유지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수건을 찬물에 적셔 가려움이 있는 부위에 20초 정도 대주시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. 찬물 찜질만으로도 대부분의 가려움은 진정이 됩니다. 다만 얼음 찜질은 온도가 낮아 자극적일 수 있으니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. 혹여 찬물 찜질로도 진정이 안되는 극심한 가려움으로 힘드실 때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